딱 1년이 지났다 10개 직업을 가진 여행작가도 여행이 아닌 다른 콘텐츠를 도전해볼 수밖에 없었다 다이어트? 조회수는 잘 나오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다 먹방? 난잘 먹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보기로 했다 누워서 돈 벌기는 예상치 못하게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 내 채널이 3년차의 구독자분들이 2 8 0 0 0명인데 1개월 조금 넘어 2 2 0 0 0명의 구독자분들이 생겼으니까 말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벌써부터 출간, 온라인 클래스, 브랜디드 협업, 공중파 뉴스, 인터뷰 문의가 쏟아졌다.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을 때, 그리고 또 다른 직업이 생겼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려고 브이로그를 찍어봤다. 2021년 <웃음> 2월 24일, 새로운 도전을 함께 시작하다. 저 진짜 대충 해줘야 돼. 상관없는 절대 안해야야 근데 확실히 너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했어요. <웃음> <웃음> 우리 갑시다 갑시다 우리의 첫번째 어 여기 잘 맞는데? 그 아. 우리의 첫번째 촬영을 위하여 <웃음> 저희 누워서 돈볼기 파트너 신아미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셨다 어, 안녕하세요 아네네아 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신기하 영상 속에서 연락주셔서 나오신 것 같아요. 어머 너무 귀엽다. 가면. <웃음> <웃음> <감독이에요>? 가면이요 <웃음> 이거 직접 만드신 <만든 웃음> <그래서 이렇게>, 거예요? <웃음> <이렇게 해주세요. 웃음> 너무 귀엽다. <웃음> <웃음> 저 가면은 그냥 안 보여줬거든요. 너무 귀여워. 직장을 다니는 것부터 네.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어, 한번한번한번 네. 하나 둘셋 아,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네.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부업으로는 앱테크를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욕심이 있고 수입을 좀 많이 벌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블로그와 제휴마케팅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앉아서 돈 벌기? 세요 no, no. 이제 누워서 돈 버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 확실히 좋은데요? <웃음> 다음에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표. 여기 근데 서른행 있는 거 알지? 서른 머르 아오. 금융권을 모두. 서른행 모델. 모 <웃음> 모델. 다음에는 5만 원권 지폐. 모구석에 <웃음> 조금만. <조그맣게. 웃음> 네. 다행히 <웃음> 노트북이라 <웃음> 뭐? 아, <이거> <웃음> 아, 시작해가지고. 에이, 아 무섭잖아요. 여기는 여기가 아, 아. 여기가 아로미 님께서 알아보셨는데 호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보다 훨씬 저렴해서 스튜디오보다 싸도. 요즘에 좀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게 싸더라고요. 어공한 어. 사람 같아. 성공한. <웃음> <웃음> 흥했죠. 누워서 돈 벌기 울만이면 네,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오늘... 이거 <웃음> 뭐지? 플렉스! <웃음> 플렉스! 어. 오자마자 애들이 <웃음> 타자마자 플렉스 패키지 사자고 <웃음> <웃음> 이거밖에 안 보이던데요? <웃음>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절약 띕을 창가가 있어 <웃음> 아, 3분을 열면? <10년>? 따뜻한 냄새 따 <웃음> 세종뷰! 세종뷰! <웃음> <웃음> 저기 잠깐만 언니 세종뷰 <웃음> 아 잠깐 전화해서 물어볼까? 혹시 되는지? 어? 저는 저기 남산타워가 보네? 오늘 이렇게 하면 보여요 이렇게 하면 보이는데요? 어, 옆 대박 대박이네 오늘 화장한 화장이랑 <웃음> 머리를 다들 보람있어 솔직히 응, 응. 내 생각보다 방 뷰가 너무 괜찮은 응. 것 같아 높은 응, 층 주셔가지고 네. 이도이게안들어 관련된 할수 없는 일인데 이거는 쪼미 <웃음> 얘들아 어? 근데 안, 안 괜찮은데? 그래요? 좀 응. 엄청 안 돼요 괜찮은데? 보지? 야 이게 요원노트 뮤디오네 요원노트 변이야 저랑, 저랑 태원이 비슷하시네요 와 예뻐라. 와 너무 예쁘다. 막기 한번 나가볼까? 우와, 언니와 대박이야. 와 너무 예쁜데요? 아. 오늘 스페셜 메뉴는 수육 도시락이고요. 저희 파스타는 두 가지 있습니다. 케이퍼 새우 오일이랑 해산물도 토두 가지. 감사합니다. 오잘 나오네요. <웃음> 뭐하세요? 먹고 <하고> 싶어서요. 양장 <웃음> 여기도 올리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파스타. 오늘의 요리. 세트. 아, 저, 저, 좀 스피드좀 먹고 요아직못드시거든요 네. 아, 진죠 이렇게 서가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냥. 망고도 오만고도. 깨니다 이제 드셔도 됩니다. 음! 계속? 야, 꿈이 너무 이쁘다. 진짜 봐. 식탁까지 해도, 식탁기 해도, 식만한다는 음. 거 아니야? 음. 여기가 진짜, 이런, 호텔, 치... 레스토랑 치고는 진짜 싼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 호텔잖아. 비즈니스 하러 왔습니다. 저희도 비즈니스 하러 왔죠. 일단 음, 라이브도 해야지. 아우, 추워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 시, 시, 자. 안녕하세요. 노워서돈 벌기. 큰 손이. 짠 손입니다. 와. 이번에는 2월 가계부 언박싱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은 라이브를 준비 중입니다 맞아요동들이야 어떡해 맞아 우리 11시인데 10분 남았는데 컨텐츠 찍다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오다가 지웠어 아 진짜 뭐예요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어머 그래 우리 이거 할때 같이 해줘요 감사 겸사 일단 불러봐요 일단 다시 <웃음> 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웃음> 아니,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신아랑이 사랑합니다 부어서 돈벌기너하서돈 벌기 신방 가자 감사해요 이거 있어요 이거만 산거아니니까 아, 진짜 감동이다 리얼하세요 <웃음> <언니> <웃음> 와 진짜 언니 대박 우와 피곤하시네. 이렇게 배고프줄알았으면뭐살할것 같아 <목소리> 안녕 오늘 하루 또 일어났는데 지금 너무 피곤하네요 어깨도 너무 아 지금 허니블리님은 아침부터 미팅, 주 미팅이 있어 가지고 잠깐 딴데가 가지고 미팅하러 지금 나가 있는 상태예요. 이제 갔다. 돌아오신 한혜링 님. 모닝! 모닝! <목소리> 이튜는인데 지금 미팅하러가는데다 찍으셨어요, 저. 저는 아직 미숙합니다. 아직. 저는 <목소리> 이게 찐 <목소리> 이게 찐유튜버찐유튜버예요 <목소리> 머리가 이 꼴이 대도 말든 카메라를 챙기면난 들고 가지도 아, 않았는데? 아 안되겠네 아, 배고파요 네 이제 빨리 체크아웃하고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 만들겠습니다 누워서 돈 벌기 즐거운 포트폴리오입니다 자연스럽고 진실된 컨텐츠를 만드는 여행 제작자 여기 <웃음> <웃음> 상당히 많아지네. 이 추가 점점 추가되고 있죠. 언니, 어디 로 가요? 전 저기로 가요. 아, 가요. 안녕, 안녕, 안 안녕, 아로 안녕, 니가안이크 사줬거든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우리 곧녕 안녕, 안녕, 요녕 안녕, 안녕, 일좀 주세요. <웃음> 일좀 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조심히 가십시오. 주제 어, 가요. 아, 이렇게 끝났어. <웃음> <나> 뭐, <맞아. 웃음> 나는 찍을래. 맞아. 나는 왜안 찍는 거야. 나는. <웃음> 보이로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나는 찍을래. 나는 <웃음> 이런 사람이에요. 아, 익숙지가 많아가지고 브이로그가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저도 마무리 멘트 하다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또 일하다가 헤어지네요아 진짜 저희 하루종일 오늘도 포트폴리오 만들고 일어나자마자 또일 얘기만 하다가 이렇게 또 갑니다 저희 누워서돈벌기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시나로미도 사랑해주세요 시나로미도 구독해주시고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안녕 언니 감사해요